잘해 잘해 잘해 어, 아 네. 벌써 하나 끝냈어안이거야지와소생님 물줄기가 다른데요 네. 소리가? <웃음> <웃음> 아니 <웃음> 너무 다른 거 아니야? 나 깜짝 놀랐네 으야 <웃음> 으야 <웃음> Okay. 그러면은 뭐 인트로 따로 찍으시나요? 어.. 와우 빡빡이들 아돌씨 친구들이야 오늘은 <웃음> 청소 게임을 해볼 거야 6년차 자취생인 연다랑 유부남 2년차이신 플레이님이랑 안녕하세요 아 좋았다 안틀넣기 야아저왜 설명 안해줘 <웃음> 아 암튼 기막기 아니 아니야 다시 다시 다시 오늘은 6년차 자취생인 연다랑 2년차 유부남이신 플레이님이랑 시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김록기야 와우! 만족? 아니 왜.. 연차로 다되어는데 나는 1 0이2좀 부족한 진상. 것 같아서 많이 넣어줬지 감사합니다 약간 정이 응? 많으시네요 야, 그럼 그럼 자 오늘 셋이서 그러면 어, 파워시 를 진행하는데 오. 오늘 맵은 파워시 응? 중에서 가장 넓은 맵인 나무 오두막 청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와우! 어 연다씨 들어오셨다 어이 깜짝이야 럭키씨 들어오셨고 와 어? 럭키씨는 파란노 연다씨도 파란노신데 연다씨가 지금 돈이 없어서 복장을 색을 못 바꾸시거든요 <웃음> 연다 돈 많아요 유튜브로 얼마를 버는데요 얘가 지금 아니에요 어. 김럭키 월월 3천이라서 얘가 더 많이 벌어요 와 아, 미쳤다 저, 저 10분의 1만 주세요 굽신굽신 <웃음> <굳신 굳신. 멋있다. 웃음> 여기 시만 복장색을 좀 바꿔주시면은. 바꿨나? 오! 오 좋아, 이뻐, 이뻐! 아, 어. 아 완벽해. 야호! 야호! 야 아, 아 연다 씨가 지금 초록색을 살수 있으신가 모르겠네. 봐야겠다. 어디 어, 있기는 그, 안데나 이거 총 사면 안 돼. 아, 총은 방장 장비를 따라가는 거라서. 오! 네, 괜찮아. 다 쓰실 수 있어요. 오! 어 됐다, 됐다, 됐다. 너 초록색 네. 됐다. 이키 누르신 오 다음에 가장 왼쪽에 네. 파워 세척기 있어요 파워 눌러서 네. 목록 어, 보시면은 어? 프라임 비스타 프로라고 있나요? 어, 아니요 그런거 없어요 저는 없는데 망했다 이거 장비 공유가 이제 안되나봐 <웃음> 기본총으로 기본이래요. 네 열심히 청소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웃음> 아나 이거 아나 잠깐만 그런데 저 하얀색은 5천원짜리고 난 250원짜리네 아, 나. 이거 얼마짜리냐? <웃음> 500원! 아, 나! 얼마 안 나네, 어, 나 지금! 거의 한총 수준인데, 연다지? <웃음> 아, 한 수천! 와, 움직이는 거왜이렇 웃기냐? 어, <웃음> 오, 잘 닦이네, 그래도! 오, 그죠? 어, 만족스러워. <웃음> 이거 영도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영도요 뭐지? <웃음> <웃음> <나> 안 닦인데요. <웃음> 잘 닦이는데, 뭐. <웃음> 어, 잘해, 잘해, 잘해. 아, 오, 네. 벌써 안 하나 끝냈어 아니, 뭐야, 쥬. 와, 소생님물줄기가 다른데요, 소리가? <웃음> <웃음> 아니, 나네 <웃음> 아, 이거 민망해서쓸 수가 있나? 야, 여난 어. 이건데, 어. 넌? 내내총내총 소리는 피우 피우, 여기는 브르르르르. 와우. <웃음> 우 장상이 안 남는데? 그러니까. 아, 근데 이게 좀 좋기는 하더라고요, 네. 기 이거 얻으려고 정말 청소를 많이 했어요, 제가. <웃음> <웃음> <웃음> 그러고 보니까 럭키 시 되게. 핫방 오래간만이네요 그죠? 네 그러게요 작년이었나? 2019년인가? 그때 핫방... 한 번? 인가 두 번? 2019년? 어, 엄청 오래는... 3년 전인데? <웃음> 근데 진짜 오래되긴 했어요 어깨씨라고 응 그때 플레임님만 신나가지고 그때 게임하던걸로 기억나요 응? 어? 네, 내가 그랬다고? 남을 못하는데 플레임님만 잘하는 아, 게고아 품말파티 맞아 품말파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플레임님 맞아, 맞아. 저희가 혹시 어디서 만난적이 있었나요? 연나님이요? 연다님이랑은 같이 어, 저...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안 났나? 이 없지 않아? 게임 완전 그게 달라서? 연다 씨는 주로 마크랑 에그 이런 거 많이 어, 하시지 작... 않아요? 아잘닦인다어 어, 그럼 밑에는 좀 부탁드릴게요. 아 음... 어디 가요? 같이 닦아야지. <웃음> 어 미... 이거 아니 내가 이거 한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분명 아. 아니 도움이, 도움이 돼요 분명히 어, 도움이 된다고요. 빨리 청소해. 아, 저 밑에 이거 타이어 하고 있을게요. <웃음> 어, 근데. 어, 아, 이게 실례되는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두 분이 우결은 아, 아니 끝났습니다. 아, 끝났습니다. 아, 우결을 음, 했었던 사이. 예전에 기관 아, 잡고 했었어요. 지금 그냥 친한 친구분으로? 예, 그렇다고. 아, 둘이 사이가 되게 뭔가 유대관계가 깊어 보여서, 옆에서 딱봐 깊게, 야 저렇게 깊죠? 음, <웃음> 전이 친구가 잠꼬대하는 것도 오, 알아요 오 옆에서 자본 사이? 아 뭐라는 거예요? 잠꼬대를 어떻게 알아 근데? 어, 아, 이것도 아이, 썰 풀면 또기동차게풀수 있는데 이거. 여기는 뭐 약간 그거 없나요? 아군 때리는 거라든지 뭐 죽이는 거라든지 상해를 입힌다든지 뭐 그런 거 없나요? 면상에 쏘면 기분이 좀 나빠지기는 해요 <웃음> 그냥 나 죽이고 싶다고 말해 맘 m 매야 와 근데 제가 좀 놀랬어요 럭키씨가 먼저 파워워시 합방을 네. 같이 하자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맞아요 저 원래 낯가림 되게 심하가지고 그때 합방할때도 저 진짜 말을 거의 못하고 근데 진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서 약간 웃으면서 와아 아 멋져요 이거 게하고 <웃음> 있어 아 어, 어색해! 어 어색해! <웃음> 어? 우린 친한거예요 친한 우리 완전 친하죠. 지금 아 김록기 약간 본 모습을 못 보셔서 그런데 김록기 본 성격 나오면은 일나요 진짜. 뭘본 성격인데. 이렇게 방송 딱 끝나면 갑자기 막어 라이터 소리 나고 막 그런다니까요. 막뭘 라이터 소리. <웃음> 플레이님 잠시만요. 야 연다야 일로 아, 와봐. 야 뒤졌냐? 아, 야 합방 중에 그러서 안 키웠자. 아, 나이미지가 있. 야 미안해. 나도 플레이랑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똑파로 하자니까 너너왜 아, 그러는 거야 진짜. 아, 아, 아, 알았어, 잘하자. 어, 그래. 한번 봐주는 거야? 어 알았어 어 그래 뭐. 아니 플레이 뭐라고요? 어, 얘기 잘 끝내셨어요? 오. 나 너무 원망하게 끝냈죠? 연달야 괜찮지? 어어 어. 음. 어, 어, 좋아 좋아 보여야 돼왜 네. 울어? 어. 왜 울어? <웃음> <웃음> 아냐 <아니>, 뭐 <울어? 웃음> <아니야>, 안 울어 <웃음> <웃음> 왜? 왜? 왜었는아 <웃음> 곰팡이야 너 매워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나 잠깐 전화왔네 <웃음> 어, 엄마 <웃음> <웃음> 아 진짜 찐따 <찐나> 같다 으으 <웃음> <웃음> 야 아니 근데 많고 많은 어? 게임 중에 파워 시를 합방하자고 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 왜냐면 음. 그때 원단아 파워 시를 좀 했었는데 네네. 저희가 이번에 영상을 올렸거든요. 근 댓글에도 플레임님 언급이 진짜 많았어요. 원래. 아 진짜요? 음. 어, 뭐 청소 게임 플레임님이랑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플레임님 아세요? 뭐 이런 언급이 좀 있었어요. 어 되게 영광이네. 어 진짜 너무 뭔가 되게 소름 돋을 정도로 기분이 좋아요. <웃음> 음. 아니 소름까지 돋을 정도예요? 뭐 오늘 일을 계기로 연다씨랑도 친해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라고 하기엔 혼자서 청소를 너무 음.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웃음> 전장 내 물총이 너무 쓰레기라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아 이게 진짜 너무 안타깝다 왜 공유가 안 되지? 전다씨의저 초라한 물총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 <웃음> 이거 혹시 현질 <현실> 기능 있나요? <웃음> 이게 막 넓은 면적은 빠르게 청소가 되는 것 같은데 세세한 곳 청소하는 거는 진짜 엄청 빡세요 오 됐다 오, 청소 재능이 제약한... 있어 이렇게 세세하게 청소하는 거 아무나 못 한단 말이야 선생님 저도 이렇게 벤치다 했어요 칭찬해 주세요 오 어, 잘했어요 우리 러켓이 아 완전 반딱 반딱하네. 야 아, 그럼, 아, 그럼 세세한 부분 있는 걸 닦아야겠다. 어느 부분? 이거. 아 닦였네. 아저 플레임이 저, 플레이밍 음,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불안해. 어, 네 뭔가요? 플레임님 왜 닉네임이 플레임이에요? 아, 아 이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깊은 <웃음> 스토리가 있는데 <웃음> <에이>. 이거 거의 <웃음> 유치원 때로 어? 거슬러 내려가야 되거든요. <웃음> 어? 그 정도로 길어요? 역사가? 네. 아 이게.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 아세요 혹시? 네그 닉네임이 단순하면 고수들이 막 소환을 해가지고 막 이제 고래 몬스터들한테 두드려 맞게 해서 죽여가지고 시체가 떨군 거를 먹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 네. 네. 그래서 제가 소환이 너무 당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닉네임을 어렵게 만들자 해서 그 어린 나이에 고민 고민해서 만든 아이디가 불꽃불꽃불꽃이었어요 웃어? 렵다 웃어? 어렵다 와 진짜 어렵다 아니, 와 생각 많이 했네 아니 아니 근데 너무 답답해 웃지마 어? <웃음> 어린 나이에 얼마나 뭐 열심히 고민을 꼈어 아, 그러니까 아, 아, 나유치원생겼었어 그때 <웃음> <웃음> 오, 어려운 게 뭐지? 한 영어.. 영어좀 되나? 뭐 영어 단어가 플레임이라서 그래서 그런 건가? 이 생각 했는데 불꽃불꽃불꽃이라는 말 듣고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 아 죄송합니다. <웃음> 방송할 때도 불꽃으로 닉네임을 활동을 했었어요. 아 네. 네. 아프리카에서. 근데 아프리카에서 갑자기 닉네임이 불꽃이 금지어가 된 거예요. 오, 네. 네. 저도 이유를 봤는데? 지금까지 모르겠는데 이제 못 쓰게 돼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영어로 불꽃이 플레임이잖아요 응, 응, 네 응, 응. 그래서 이렇게 정착이 됐습니다 아. 아 아주 깊은 사연 연마는 진짜 도단순한데어 어떤데요? 아, 옛날에 바야흐로 한 4, 5년 전이었나? 이제 다른 닉네임이었는데 야너 닉네임 바꿔라 야너 좋아하는 색이 뭐야? 연두색이요 너 하면 떠오르는 동물 뭐야? 판다요 그러면 연두색 판다 앞뒤 빼서 연다 와 버기님은 그럼 닉네임 어떻게 만들었어요? 닉네임은 뭐하지? 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웃을 때꼬부기를 닮아서 꼬부이란 별명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꼬부기꼬북자 음. 어, 아, 꼬복자? 나도 아니, 그게 아니, 생각났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꼬부기를 했다가 이제 꼬부기 방송에 시청자 꼬부기 (1) 시청자 꼬부기 (2)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팬닉다 아, <웃음> 건가? 아니 아니 그냥 진짜 꼬부기인 사람들인 거지 닉닉 아... <웃음> 어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뭔가 너거 캐릭터성이 없다 닉네임 바꾸고 싶은데 뭘로 바꿀까요? 이렇게 묻다가 무슨 방송 하고 싶으세요? 해서 어 힐링 방송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니까 어 힐링 포켓몬이 럭키인데 럭키 하실래요? 해서 어 그거 아 괜찮다 해가지고 럭키가 된 거예요 아 포켓몬 이름에서 따온 거구나 그러고 보니까 음. 어럭키식 근데 할 말이 있어요 네. 귀좀 대봐요 기회. 아. 여기 잘... 죄송합니다 물소리가 어쩐지 하나가 안 들리더라 그러니까 말이야 음. 이래서 눈치 빠른 선생님은 저는 MBTI 어떻게 돼요? 저 INFp요 열정적인 중재자. INFp 인프피구나. 네네. 연다도 인프피인데. 아니 근데 <웃음> 방송하는 뭔... 사람이 거의 다 그거라던데? 맞아 진짜 거의 아. 다 인프피예요. 인프피들이 집밖에 안 나가서 인터넷상에 많대요. 그러니까. <웃음> 맞아. <웃음> 내 주변 인프피들은 다 낯가림이 너무 심해. 연다도 약간 지금은 진짜 엄청 많이 좋아진 건데. 오 그래요? 저 이제... 옛날에 막김노기한테막 맨날 처맞고 어... 다녀가지고 막말할마이 하려면 막 어, 막고거 그랬어요. 막, 꼭 구해줘야죠. 막 요즘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연다가 나한테 말 걸기네. <웃음> 제가 항상 돈 들고 다니거든요. 현찰로 그 김덕재한테 말할 때마다 그주머니에다 제가 5만 원짜리 마! 하나씩 넣어주거든요. 그 아, 아주 그냥 입만 벌리면 그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어, 럭키님은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다정한 사람 좋아요 엄청 다정한 사람. 어... 야, 약간 어... 좀 시크하고 침대레 이런 거보다 다정한 사람. <웃음> 너무 싫어, 진짜 극그 싫어요. 츤데레. <웃음> 어, 너무 싫어, 너무 싫을 <웃음> 정도야. 어, 거의 경기 일으키시는데 상상만으로도. <웃음> 약간 말 다정히 해주고 말 예쁘게 해주는 연다님 <웃음> 같은 사람. 아, 연다도 다정하긴 해요, 쟤도. 근데 오! 얘는 아니야. 얘는... <웃음> <웃음> 얘는 일적으로는 좋은데 아니야. 어. 아, 나도 나도 너 별로야. 내가 먼저 쳤어. 내가 이김. 진짜 <웃음> <웃음> 개추하네 진짜. 아 진짜 개귀여워저 집이 저 집이 내집 주소 모르죠? 어 근데 다들 어디 사시는지 그 공개 하셨어요 지역? 어 왜요? 아 그냥 집도 봤는데요? 놀러 가신 적 있나 해서. 제 환상의 포켓몬이에요. 저제 <웃음> 제가 그니까 제 얼굴 사진으로밖에 못 봤어요. 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아예 없음. 아예. 아예. 아예 없음, 아예 없음. 연다랑 안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금 아직까지. 아니걸 오래되긴 했을걸? 지금 그냥 서로 대하는 것만 보면 진... 1 0년지기친구인데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약간 왜저게 벽친다니까요, 나중에 좀. 아뭘벽을쳐 이게. 아, 조심해라. 하는 아니, <웃음> <웃음> 연다님은 그러면 이상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완전 다정하면서, 그냥 약간 이건 개인 취향이니까 그냥 말할게요. 저는 약간 와이셔츠가 잘 어울리는. 오. 아니, 너무 TMI 잖아 로망이 있어. <웃음> 아, 저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면. 남자들은 어. 그럼 진짜 본인의 와이셔츠를 입은 여자를 좋아하나요? 과반수 이상은 그러지 않을까요? 일단 섹시하잖아요 네. 그렇게 입는다, 입었을 는다입 거라는 상상 자체부터가 일단 그 가정이 있잖아 아 왜내 와이셔츠를 입게 되었을까? 아 거기까진 말안 했는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이 정말 거기까진 말안 했는데 아이 부끄럽게 미쳤나 봐 <웃음> 이게 바로 20대들의 대화? 좋은데? 음, <웃음> 아주 건전해. 음, 아주 건전해. 럭키씨, 그 키는 공개하셨어요? 네, 저 160이요. 159요. 160. 160. 아니거든요. 160이거든요. 딱 대한민국 여성의 표준 키. 가장 보기 좋은 키라고 알려져 있는. 플레임 논란. 162 하우는 보기가 싫어. 아니야! 그런치 드란 말 아니야! 응. 연다님은요? 저요? 176이요. 와 완전 커! 와우! 눈키 몇이신데요? 저는 키 몇이신데요? 되게 작아요 170 1! 와우 1! 아 <웃음> 1을 왜 강조하시는 거죠? 1이니까 <웃음> 너무... 0이라고 말할 순 없잖아 <웃음> 맞지? 본인들 집 청소는 잘 하세요? 그게 있어요 연다는 연다가 화장실을 간다고 하면 은아저 화장실 청소하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와그 그래, 정도예요? 아니 못... 제가 화장실을 딱 갔는데 이렇게 큰걸 보고 있는데 밑에가 더럽네? 밑에 닦고 오, 차고기도 더럽네. 차고기도 닦고. 와 대박. <웃음> 가정적인 남자, 엄청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플레이님도 가정적인, 가정적인 남자시죠? 이거 청소김 잘하시는데. 그래도 청소를 잘해서 결혼했다고 음... 생각해요. 오, 방침실에서도 아, 청소 잘해가지고. <웃음> 청소 게임 많이 하세요 청소 게임을 많이 하다보면은 실생활에서도 아. 적용이 어허, 된답니다 선생님 안 사요 안 사요 <웃음> 어허, <웃음> 어허 안 삽니다 만약에 우리 어머니였으면 아마 그 얘기 했겠다 이거 할 시간에 빨리 한번 더게는게더 이득이겠다 <웃음> <웃음> <웃음> 어머님들 원래 그렇잖아 맞아요 <웃음> <약간 웃음> 극한의 이득 <웃음> 아 근데 둘이 진짜 친하신가봐요 <웃음> 맞아요 서로 약간 취향까지 알고 있다고요 진짜 오... 못볼거다번 <웃음> 담았지 다 <맞지>, 진짜 <웃음> 진짜 거의 소꿉친구거든요 어. 근데 우결은 왜 종료했어요? 원래 그게 어. 얘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비열체그 주사위 맵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냥 장난식으로 얘기가 한번 나왔어요 그 벌칙으로 우결이 한번 나와가지고 아, 어. 바닥에 이제 상대가 지정해준 사람이랑 데이트하기였나 우결하기였나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어, 우결하기였어 근데 그게 연다가 걸려서 제가 이제 지정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 그러면 내가 좋은 여자분으로 모셔줄게 했는데 진짜 여자 데려 오려고 했거든요 얘가 나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서 <웃음> 나, 나 남자지 아, 남거지남자올거 같아가지고 어, 너, 그 신랑이 한 5분인가 10분 동안 하다가 그러면 이제 연다가 아, 그러지 말고 나랑해 나랑해 하다가 오 아, 그게 이제 기간제 우결이 시작됐었죠 그때. 야 그래서 야 소개시켜줄 사람이 진짜 여자였어? 어나 여자 소개시켜줄라 했어. 야 누구냐? 야 혹시 나 낫냐? 야 이미 아, 늦었다고! 야, 어 저도 좀! 아, 이러면 안 돼. 아 어허 유분하면 빠지셔야죠 <웃음> 어. 야야나 아직 유분하고 아니야 나 아직 아직 세, 세, 세팅이야 나 아직 세팅이야 야 <웃음> 세팅이래! <웃음> 짜증나! 우결했을 때 반응이 되게 좋았었어요 아 영상? 엄청 좋았죠 우결, 영상 그때 우결 시작한다는 영상 하나 나 그때 80만 조회 준가? 오막막 막 하루 만에 막 20만 30만 조회 나오고 그랬었어요 미쳤다 미쳤어 어? 그러니까 제가 눈이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지 럭키 씨보다 연다 씨가 더 어려요? 네! 네 제가 두살 어려요 잠깐 각각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혹시? 연다는 26살 네, 9, 7, 저는 28. 28 아... 와! 음, 애기들이네! 예. <웃음> 아 럭키 씨가 제 와이프랑 동갑이시네요 어? 어 진짜요? 네, 6살 오. 차이 오. 오. 도둑이션데요? 저는 엄마. 전혀 그거를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나이 얘기를 하면 은 그때 좀 실감이 돼요 아 그쵸 그쵸 음. 아무래도 이제 20살 때중일이셨으니까 그렇게 하면 좀 약간 와닿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나면 아. 그럼 나중에 커플 돼서 아 이분이랑 진짜 계속 함께 하고 싶다 하는 분이 생기면은 공개해서 유튜브 같이 할 거야? 아, 난 솔직히 말하면은 안할것 같긴 한데, 숨길 것 같긴 한데. 어, 왜? 약간 좀 어,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아니지, 우결해야지. 아, 와, 진짜 조회수의 <웃음> 괴물. 와, 이거 어떤 사람을 만든 겁니까, <웃음> 여러분? 우결했다가 이제 진결로, 진결로 충분히 뽑을 진결대, 만큼 뽑은 다음에 이제 살짝 이제 진도 나가서 저희 결혼합니다. 이래서 조회수 막부 와, 폭발시키고. 큰 그래야 그림, 그래야 미쳤다. 음 이게 유튜버지, 그지? 음, 그럼, 그럼, 그럼. 나중에 약간 불침 싹 떠나고 있는 사람 하나 있긴 해. 어, 진짜요? 힘든데, 힘든데, 힘든데. 빨리 얘기해봐, 빨리 얘기해봐. 우리, 우리끼리만 우리, 우리 할게. 어? 으야럭키 uh, yeah. 님은 결혼할 생각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먼 나라 얘기 같은 느낌? 약간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남자가 진짜 있을까?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저는 음... 우정 친구 일이 있으면 일 우정 사랑이에요 저는 <웃음> 사랑이 우선순위가 꽤 낮네? 막 사랑을 아, 갈구하는 감사... 상대방을 만나면 엄청 피곤하겠어요 <웃음> 저 너무 싫어요 진짜 개 싫어서 <웃음> 딱 자기 일은 일하고 자기 인간관계 챙기고 그 다음에, 약간, 사랑은 저는 약간 힐링 같은 느낌. 연다씨가나 치고 갔어. <웃음> 발로푹 <퍽> 치고 갔어. <웃음> 아니, 이첨마가 아까부터 안 닦여가지고, 뭔가 불편해가지고요. 아.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면서 지금 계 깨... <웃음> 음... 음... <웃음> 아, 플레임님은요 저는 딱 럭키씨가 정말 싫어할 만한 스타일이에요. <웃음> <웃음> 아 사랑이 먼저구나 어네전 사랑이 최우선이거든요 연나님은요? 저는 비슷한 거 같아요 김너기랑막 근데 저는 일사랑우정이에요 일사랑우정 어. 아 근데 두분다 연애 해봤어요? 네! 아유 그럼요 오솔 네, 아닙니까? 야 아니 그렇게 막 당연한 듯이 얘기하면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아, 아 그럼요! 하하! <웃음> 저는 해봤죠 <웃음> 그래, 이거 힘든 일이라고 자랑할 만한 일이란 말이야 막 당연한 게 아니라고 어, 그럼요 음 채팅창 미심 안좋데 <웃음> <웃음> 럭키 씨랑 연다 씨는 어느 집에서 사세요? 어, 저는 아파트 매매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 지금은 아파트 저도 지금 아파트를 살고 있긴 하거든요? 네. 빨리 돈을 모아가지고 주택을 지어서 살려고요 아, 네, 이제 진짜 돈 있는 네. 사람은 주택 살거든 엄청 많이 부를 겁니다 사람 계속 집 자랑해야지 음... 완전 이 싼가보네요? 플레임 님은 성격이? 저는 그냥 그런데 응. 이제 와이프가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아~~ MBTI 막 위로 시작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걸요? 근데 MBTI를 이쁨이가 뭐했는지 <웃음>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거 있음 MBTI에서 이제 플레이님이랑 연다는 이제 INFp잖아요. 네. 근데 전 INTp거든요. 그 차이점이 되게 좀 커요. 예를 들면은 어떤 친구가 이제 나 너무 우울해서 머리 잘랐어라고 하면은 답장 뭐라고 할것 같아요? 어 무슨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어떻게 막 이러겠죠? 연다는? 뭐야 왜? 그래요. 왜? 네 노래. 그래? 어. 약간 애퍼들은 이제 감정을 좀 많이 건드리기 때문에 나 힘들었어 가 먼저 보이는데 티들은 나 머리 잘랐어 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웃음> 저 같은 케이스는 어? 머리 잘라서 사진 보여 줘라고 말해요. 어. 오. 음. 오 쓰레기인데.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왜 어? 아줌마, 내려와요. 아니 아저씨. 언니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아니, 얘기하면 고민한다고. 어떡해요? 아그 혼자만 쓰시나 빨리 내려와요. 아 진짜 저 진상 아저씨 또 왔네. 아유. 봐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 아니, 자기 쓰려고 챙겨 가는 거죠. 왜왜 이렇게 군데군데 닦여 있어, 이거. 아, 이거 할라 했는데 물줄기 파워가 안 돼서. 이거는 <웃음> 어, 못 닦았음. 남자가 벌써부터 아니, 그렇게 해 어, 물줄기가 약하면 안 되는데. 아니, 받았어, 받았어. 아, 아직 파이드로 펌프 나갈 때긴 하지. 아, 뭐라니까. 알고 싶지 않아. 죽고 싶어. 으, <웃음> 야. 오케이 오, 좋아, 좋아. 자 이제 세개 남았네요 중간 데크 가장자리 들보랑 위데크 들보랑 위데크 아랫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표시를 합시다 어 저쪽 끝에 와저티 안나 저거 이거 어디, 보여요? 어디, 어디? 정말 저기, 저기, 미묘하게 반짝반짝하는거? 이거? 여기가 지금 가려 잘 안보이는데 어! 오! 오, 다, 오, 했다. 오, 오다 했다! 오, 막 쳤다. <웃음> 나이스. 와, 셋이서 이 지옥 깨달다, 같은 곳을 다시 한번 청소했다. 야호. 자, 이렇게 럭키 씨와 연다씨 셋이서 함께 플레이한 파워시 무사히잘 마무리가 되었고요. 덕, 덕분에 엄청 많은 얘기를 나누고 서로에 대해서 알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어요. 고마요 가수. 일단 플레임님이랑 이제 오랜만에 하방에서 너무 좋았고요 이제 연다랑 플레임님이랑 좀 약간 낯선 사인데좀 죽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었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 플레임님 혹시 그 조카 생기면 꼭 연락해주세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진짜 꼭 연락드릴게요 네. 세상에 저는 일단 기본 물총으로 하느라 <웃음> 말하면서 쉬지도 않고 계속 쌌거든요 그래도 제가 30% 이상은 하지 않았나 음... 오. 아... 엄청난 자신감 표심 발언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플레임님이랑 오늘 처음 해봤는데 아니 나랑 게임 해본 느낌이야 뭔가 대화가 너무 술술 잘 풀렸어 앞으로 조만간 좋아하죠. 게임 한번 더 해봅시다 좋아요 오늘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그럼 안녕 바이바이 <웃음> <가자>, 바이. <웃음>